저는 김정환이고요. 반포에서 조그만 운동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농구를 좋아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같이 했는데 이제 뭐 대학교 지나고 나서는 운동할 기회가 없어서 쉬다가 이제 동호회 농구로 서른 한살때 이제 농구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31살 돼서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고, 이제 팀은 맨날 지고. 저도 이제 자꾸 영문을 모르고 지니까 이제 영상도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 접하게 된게 이제 김현중 대표님 영상이었어요. 농구인생 미국편부터 이제 페이스북에서 올라올 때 이제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아임파서블 스킬 트레이닝 그런 훈련 같은 거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어, 나도 저렇게 배우면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퀀텀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대리 만족형으로 이제 봤어요. 이제. 이제 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았는데 운동을 일반인이다 보니까 계속 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쉬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이 바빠서 근데 쉬고 나서 농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딱 왔을 때 사실 바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 오랜만에 왔을 경우에는 슛한번 던지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러다가 조금 무리하다가 다치고 뭐아 이렇게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제 그동안 영상으로 접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그거를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란 내용들이 저한테는 어 이걸 배우면 내가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쉬더라도 그냥 짬짬이 이제 뭔가 이렇게 스텝 연습이라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나중을 생각하고 좀큰맘 먹고 찾아오겠습니다 오기 전에 사실 저는 어 이제 김현중 대표님의 좀 덕후라고 할 정도로 김현중 대표님 영상을 제일 많이 참고하고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저 영상에 나오는 저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아나 나름 예습하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딱첫 수업 때와 이건 이러니까 내가 경기 중에 이걸 못 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중 대표님 수업 이후 이제 뭐 김승찬 코치님 수업을 들으면서도쪼 후세라고 하나요?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여실하게 드러났어요 이것 때문에 와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어, 정말 뭐 가성비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냥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이런 것도 재미가 있지만 그한 타인 그한 시간 동안에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습관이 좀 어느 정도 고쳐지는 이런 부분도 너무 신기했고 직접 와서 수행해 보니까 그 재미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그 드리블 스텝이나 모션 스텝으로 아예 한 발짝 한 발짝에 이름이 붙어 있는 점이라든지 이제 공을 튀길 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여기에 왔을 때그 디테일들이 그냥 그 디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맥락이란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소요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요소 요소마다 정말 그 조각조각 낸 훈련들을 제자리에서 진행을 하고. 그 제자리에서 진행한 거를 이제 움직이면서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개로 묶어가지고 두개세 개로 묶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네, 그걸 시행을 하는데 그걸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다른 회원님들이나 이제 퀀텀의 스토리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그냥 정말 NBA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아예 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입체적으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어, 그런 그 수업 커리큘럼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런 직접적인 기술들을 쓰기보단 이제 경, 볼을 들고 있을 때 경기장이 보인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여유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기술이 이제 그 승찬코치님이랑 성준코치님이 한상 해주는 더블탭이라는 기술인데 그 더블탭을 썼을 때 뭔가 두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볼수 있는, 그러니까 요소요소마다 있었던 것들, 그리고 분명히 평소 같았으면 뺏기는 있는 이 있는데, 이제 뭐 스와이비라든지, 볼을 안, 안 가지고 있는 손으로 내가 오느트맨과 맞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진다, 든지 이제 이런 게한 번씩 나올 때마다, 아, 내가 배운 게 나오고 있구나. 어, 이거 그때 배웠던 거 내가 썼다. 예 네, 이런 요소요소가 저는 경기 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쓰게 됐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 여성분들이 같이 운동을 할때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남자분들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되게 오래 한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끽케아 많이 하신 분들은 2, 3년 뭐 정말 얼마 안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일단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남자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고 더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보통 스킬 트레이닝을 잘하시는 분들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을 어,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호회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출신 분들이나 이제 농구 자체를 워낙 많이 연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왜이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그게 경기 중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 기존에 농구를 오래 했는데 뭔가 이제 농구를 알았다 보단 물음표가 더 많은 분들 조금 더 어, 내가 이게 하는 게 전부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꼭 여기를 추천해주니요 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었어요. 어, 왜 농구에 돈을 쓰냐. 굳이 배우는데 돈을 쓰냐. 연습을 하면 된다. 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너 아, 거기 다녀? 너 거기 다니면 어디 해봐. 네, 막아줄게. 라든지, 우리나라는 2, 3 지역방어를 쓰고, 3, 2 지역방어를 쓰기 때문에 안 먹힌다. 그냥 할 것만 정확히 하면은 얼마든지 재밌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의지가 많이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테니스도 그렇고, 이제, 뭐 탁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레슨이란 게 있고 사람들이 그 레슨을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왜이 사람들이 사회 체육을 하면서 레슨을 받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운동이 좋아서 농구와도 사는 거고 내가 그 선수들처럼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좀더그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을 배우면서 좀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느 틈에가 이제 농구가 재밌더라고요. 뭐 KBL이나 NBA를 봐도 어 저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것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쓸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달 다니고 두달 다니고 그러고 나서 경기에 바로 쓸수 있으면 예 정말 다 농구를 잘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를 이제 꽤나 꾸준히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 기술을 쓰고 싶기 때문에 체력을 단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쓸때피니시를 하고 싶다 보니까 쉬운 연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농구를 배우는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라든지 제 삶의 방식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보다 앞서 이 영상을 찍으신 두 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김현중 대표님의 이제 그는 누구인가? 네, 그거를 되게 인상깊게 본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농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김현중 대표님이 계속 이제 운동을 해오신 영상을 제가 계속 접하면서 뭐 되게 많은 그 뭔가 이제 그 해방감이나 해소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 정말 뭐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뵙지만 영어를 못하시는 분인데 그냥 무작정 미국에 넘어가서 농구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배워서 오셔서 여기서 뭔가를 정착시켜 나가고. 특히, 이제, 이 공간에 왔을 때 되게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좀 농구에 좋다는 건다 갖다 놨지? 이 사람은,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이렇게 욕심을 이렇게 많이 부리지?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많이 자극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나도 잘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은데, 항상 그제 주변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 일이 바빠서. 어, 나는 일반인이니까. 어, 나는 그냥, 도, 뭐, 동호회 대회 나오는 사람 같이 못할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좀. 폐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이 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운동을 배우면서도 그 예상을 넘어서 원하는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